정말로 스위치가 탁 켜질 겁니다 가장 많이 느껴진 부위를 백스윙 전환 동작에서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 보잖아요. 그럼 허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로 아마 처음 듣는 레슨일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체형이 좀 크거나 작은 분들은 어떻게 스윙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레슨이 많은데 키가 크니까 뭐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체중이 좀 나가니까 적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허리를 써야 되는데 내가 허리를 생각하고 허리를 쓰는 거랑 광배근을 써서 허리가 움직이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골프는 대부분 뒷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뒤에서 밀어주는 힘으로 이제 우리가 클럽 스피드를 높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많이 높여 주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줄게요. 자,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살짝 붙여주세요. 자, 무릎을 꼭안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딱 붙여서, 상체만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그냥 가볍게. 피지 말고, 이렇게 약간 모아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자 이렇게 계속 움직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옆구리 광배근 쪽이 많이 느껴지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시켜보면 다 달라요 열분이다 달라요 느끼는 부위가 어떤 분은 어깨 그럼 저는 어깨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분은 엉덩이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분은 코가 느껴지는데요 같은 동작을 하는데 A, B, C, D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위를 움직이고 사용을 하니까 허리라든지 골반이 써지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허리를 쓴다, 허리를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큰 근육은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허리를 사용해서 허리를 쓰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을 잘못 느꼈을 때는 허리를 써라 그러면 허리를 쓰고 무릎을 쳐라 그러면 무릎을 치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굉장히 단순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 아, 이건 이상한데도 프로님들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정말 이거는 어디에 그냥 걸터만 앉아주면 계속 움직임이 나와요. 자극이 많이 오는 부위로 공을 쳐주면 됩니다 몸을 쓰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코어로 공을 칠 때도 있고요 혹은 옆구리 광배근을 사용하면서 이완작용하면서 공을 칠 때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허리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말 짧고 굵게 써야지 사용하더라도 과도하게 사용하는 순간 이런 작은 근육들이잖아요. 팔, 특히 이런 데는. 얘네들은 엄청 날아다녀야 돼요. 그 풍선의 기둥을 보면 팔만 이러고 있잖아요. 기둥이 뭐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보면 팔은 뭐더 심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원리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기둥이 많이 움직일수록 작은 근육의 움직임은 더 많이 출렁거릴 거라는 거죠. 나는 이제 좀 거리를 좀 보내고 싶다. 몸을 사용해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조금만 진짜 한 10번만 투자하면 돼요 10초도 안 걸려요 딱 걸터 앉아서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디가 이제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자 어깨면 어깨, 코어면 코어 엉덩이면 엉덩이 어디든 느꼈으면 한번 써보고 던져보는 겁니다 클럽 헤드를 그게 어떻게 보면 체형에 맞는 골프 스윙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레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고 또 그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입니다 정말로 스위치가 딱 켜질 겁니다 가장 많이 느껴진 부위를 백스윙 전환 동작에서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 보잖아요 그럼 허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전원 동작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허리를 안 썼는데 허리가 움직여지고 있어 진짜로 신기하게도 근데 공이 더잘 맞고 허리도 써지니까 더 여유가 생기고 골프도 스포츠예요각 스포츠 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근육들이 따로 있어요 특수한 근육들이 그리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데 10명을 세워두고 같이 시켜보면 느끼는 부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내 옆에 친구가 야 골프는 오른팔로 치는 게 골프가 잘돼 이거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어, 오른손을회해보 나는 못 느끼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만의 스윙을 자꾸 개척해 나가고 자꾸 찾아야 돼요 자극을 좀 받은 부분을 쓰면서 치는 거구나 아셨죠 여러분들?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쉽다고도 표현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 큰 근육을 잘못 쓰다가 다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치면서라도 뭔가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절대 못 얻어요 못 얻고 그리고 구력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연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들을 높이면 10배 이상 연습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다치지 않고